케어 서비스. 멘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다 왔습니다. 한 1km 정도 남았는데, 한 1km는 저기 아마 오른쪽에 보이는 뭐 건물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. 고객님하고 통화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맨날 통화하면 했지, 뵙는 건 처음입니다. <웃음> 그 다음날... 아, 네, 여기 지금 신궁 민박이라는 곳인데, 오늘 이 차를 탑승 받으신 고객님께서 이 민박을 운영하고 계세요. <웃음> 그래가지고... 원래 제가 요 근처 시내로 나가서 원래 이제 모텔에서 자고 이제 올라오는데 오늘은 이 고객님 여기 운영하시는 데서 제가 <웃음> 자고 이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 여기 공기도 너무 좋고 일단 버스 시간이 돼서 시내로 나가서 어 다시 출구 후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지금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어, 여기 전진주에 그 유명한 냉면집이죠 진주냉면 하연옥에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서울에서 먹어봤어요 근데 그때이하연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이 없었거든요 <웃음> 근데 지금 진주에 여기 진짜 오면 진짜 맛있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진주 온 김에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혼자 와서 어 육전 지금 메뉴폰 보시면 육전이 18,500원인데 육전 반 접시 시켰고요 물냉면 하나 시켰습니다 육전이 어디 막 전주 이런데 놀러가서 먹어보긴 했는데 육전은 근데 어디서 먹어도 사실 맛이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<웃음> 여기는 다른 데 보다 조금 다른 데는 이제 고기가 좀 두꺼워서 계란이 따로 넣는데 여기는 고기가 되게 얇고 계란이 좀 많아서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육전도 육전인데 이 선지국이 서비스로 나오거든요 이거 뭐 원래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진주의 그 제일식당이라는 데도 육회 비빔밥 팔고 선지회국 파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가거든요 와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네. 요 엄청 시원하고 아, 진주 나왔습니다. 아, 진이나이습왔습니다아 육수가 달구나. 좀더거명거주거이하죠 계란 한1거정도 들어있고 이거. 이거. 이 들어있어 거육 그 다음에 안에 면 마요네즈 맛있다 맛있는데요? 지금 드는 생각이 여기서 한번 먹어보고 수원에 가서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들 정도로 샐러드는 그냥 먹으라고 준 건가? 싸먹는 건가? 약간? 이렇게? 그런 느낌?